새벽을 여는 사람들 세어서 3기를 하면서 함께 기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서 아침마다 힘이 납니다. 제가 디자인한 데일리 플랜에 새벽, 오전, 오후 나눠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분을 체크하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인사이드 아웃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까먹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허리 요가 중에서도 하타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타 요가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고, 아, 속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이 배겼을 때는 하타 요가하면서 조금 근육들을 풀어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I play it back when it's over. So the back, back when it's over. So back when it's over, so I want it back when it's e r Back, back, back when it's over. So the way you touchin' my shoulder, I want it back when it's over. So the back, back when it's over. So i tryin' to walk o t straight, but i stumbling down. I tried to walk away but I'm coming back now I knew I needed y chill but I didn't know how Why I tried so, hard. I tried so hard Don't know what to do when it's making me cry Don't know what to feel I don't understand why Oh! oh i a so e t c i t e d Look up from your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1 e l l e n t i 7번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겠어 15분 15분 we c o u a l l o a t i n g on 잘 먹겠습니다 로 스페이스 무맛 미세 아이 좋아 양양이도 <butt bolt> <코� lan x2> 음 여기 이름 들어가 있네 어버이날 <구> 축하합니다 <diyorum>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Kivol> <humming> <목소리도> 아! 아 나부끄네 오빠가 퇴사할 때그 신경은 어땠나요 <웃음> 회사를때 신경이라 솔직히 그 부장님한테 퇴사하겠습니다 말하고 가는 때부터 엄청 떨렸지 그래서 그때도 사내 채팅으로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걱정 걱정하다가 가가지고 부장님 저 잠시만 면담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와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간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할까 면담하고 나서 이제 딱걱정이된 거잖아 회사를 하게 됐다 아회사를 나가긴 하나보구나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아예 퇴사를 하고 짐을 싸서 다시 서울로 딱 올라갈 때는 홀가분했지, 솔직히. 다들 그런 로망은 갖고 살거 아니야. 그래서 <웃음> 때려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실행 못한 사람 많은데, 형상 하는 것처럼 낙대려치고 홀가분한 마음, 그건 확실히 있었지. 그래도 좋은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공시를 준비했었는데 잘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직한 경로가 없지 않아 있었지 돈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서 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원래 하던 게 계속 아른거려서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약간 부조리 같은 거 느끼면 왠지 더 마사가 싫어지고 그런 게 쌓이고 음. 쌓이다 보니까 계속 하기 싫은거 하면은 정신병 걸리잖아 그래서 계속 하기 싫은면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다시 옛날 꿈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된것 같아요. 오빠는 어찌 보면 목표가 이시 퇴근을 한.. 아니 퇴근이래 <웃음> 퇴사를 한 거잖아 나는 목표가 없이 그냥 퇴사한 경우여서 불안했는데 퇴사하자마자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 느끼는 약간 불안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소속은 없었지만 약간 뭔가의 소속감? 그 공시생이라는 소속감이라도있었는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함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하다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다가오면 할수록 그 현실이 좀 다가오긴 하더라고 아 나는 지금 퇴사하기 전이랑 다르게 모아놓은 돈밖에 없구나 이번에 잘 안되면 백수가 되긴 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현실이 와닿으면서 당연히 퇴사하고 몇달 동안은 홀가분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당연히 이제 현실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게 더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살수 밖에 없는 거 같아 퇴사자 퇴사자 하지만 결국 사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백수잖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없, 없을 수 없는 거 같아 그래서 그게 힘들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웃음> 익숙해지고 <웃음> 괜찮은 거 같아 불안한 것 때문에 후회하냐 싶으면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삶이 훨씬 이렇게 안정적인 삶이라기보다 그거보다 지금의 불안한 삶이 더 행복한 거 같아 내 영상 중에 30대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상대 약간 이런 걸 찍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성 구독자분들이 날 많이 이제 찾아와 주셨단 말이지 오빠의 얘기를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과 이성관? 이런 것도 궁금해 지금은 아예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회사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사회이론이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육수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인드셋도 그쪽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아 지금은 당연히 국교 환라는 곳에 도달하는 거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 결혼과 연애 이쪽은 약간 좀 비전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결혼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내 목표를 이루고 나서가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여성상이랄까 예쁘면 좋지 예쁘면 무조건 좋고 오케이 아이 나이에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할 겸?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 <웃음> 그리고 방에 돈도 안 하면 좋고 그래가지 마지막 <웃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 약간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디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얘기가 통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평생 친구인데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면 은맞재미있어 오빠랑 얘기해가지고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보통 퇴사로 많이 들어오시거든 이렇게 남사친을 영상에 담은 건 처음일 거야 아마 내 영상 보고 있는 몇 친구들은 존재를 알겠지? <웃음> 이렇게 잘 만나고 있다 친구들아 우리 한번 보자 <웃음> 37도 남은 거 이제 35도인가? 소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친구한테 회사나 회사 이제 존버하는 것도 물어보고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식당의 음악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좀 <웃음> 민망하고 쪽팔린데 친구의 얘기를 들은 대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이번에 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어요. 관련 교육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퇴사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한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뭐 상무님께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저런 과정에서 당장의 퇴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팁을 오히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물론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유급휴가를 쓸수 있게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급 휴가를 쓰면서 조금 더 이제 퇴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그때도 정말 딱 결심이 쓰면은 그때 제대로 퇴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유급 휴가를 쓰므로써 뭔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따로 차감되거나 하는 건없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다 알아보고 일단은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유급휴가를 먼저 생각했는데 진짜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지금 당장에 퇴사하기는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이 있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휴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 굿바이 인사를 하고 싶지만 <웃음> 제가 가자마자 뻗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 위에서 이번 브이로그에 굿바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를 잠깐 내려볼게요.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